여취 해 볼게요 런지 하고 여취 지금 등에 굴곡은 어때요? 네? 괜찮아요? 그러니까 움직임의 목적, 목표, 의도에 따라서 몸의 각 관절의 움직임 범위, 각도가 달라지죠? 그걸 뭐라 그래요? 운동이라고 그래요. 정렬, 기준, 평평, 뭐 중립 뭐 이런 거는요. 한 가지 장면, 멈춤 상태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자료예요 거기에 움직임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네. 자 이렇게 됐으면 두 번째 거 소개할게요 발을 여기다 디뎌보세요 그럼 이제 팔이 넓겠죠 네. 넓겠죠 지금부터는 보나스 보나스 보나스 네.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? 여치가 지대로 나오게 돼 접고, 펴고, 그 다음에 돌리고 접고, 펴고, 그 다음에 돌리고 바꿔서 여기 네. 내리가 접고, 밀고, 돌아오면서 접고, 펴고, 돌리가 반대 바꾸 상로 비라 대수 재밌죠? 네 연속 동작으로 보시겠습니다. 네, 네. 아, 이제 다운 스트레치에서 보여드릴게요. 다운 스트레치 하 그냥 좀 무겁죠 스프링 거기까지 한 번에 가야 되거든요. 네, 다운 스트레치 하다가 니 스트레치 갈게요. 그러면 니 오프 하는 거예요. 여기다가 네, 다리를 폈다가 접었다. 폈다가 접었다. 이때 박철영 플라워 에서는 무릎하기가 맷마토에서 어 스트레스를 살짝 다을 네, 동말동. 네, 그렇죠. 이렇게 해서 몇번 하는 거예요몇번 하다가 롱 스트레치로 올라가가 롱 스트레치 가가 여치로 가는 거예요. 롱 스트레치로 올라가가, foot by hand, 치 돌아가가 다시 롱 스트레치, 다시 knee 스트레치, knee 스트레치, 예, 네, knee 스트레치. 짠짠짠 짠, 짠짠짠 짠, 하다가 다시 롱 스트레치로 올라가가, foot by hand, 차고 돌리고 돌아오고. 연속구 동작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 리... 리 호무가 하도 나 이... 안쓰... 네개 있습니다 하세요 띵